들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디즈니 덕크 유튜버로서 너무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없어요! <웃음> 돈이 탈다 <웃음> 털리고 있습니다! 뭐부터 보여드릴까? 아! 일단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벤트가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소개해드릴 것은 이거예요! 마치 벼룩시장 같죠 여러분? <웃음> 저 이거는 OI o 오에서 미키 콜라보를 해서 나왔어요! 군대기가 이렇게 그려져있고 프리사이즈거든요? 180에 몸무게 한70 정도 되거든요? 딱 맞는다! 여성분들이 입으시면 루즈핏이 됩니다 약간 그래서 남친과 여친과 같이 함께 이렇게 딱딱 짝짝 예쁜 커플템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니트의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초여름에는 이렇게 반팔에 입어도 예쁘거든요 오아이 오아이 저번 영상에서 갔다 왔던 그 크루 화보 촬영 찍을 때 입었던 그 옷이에요 진짜 이렇게 까칠까칠한 게 아니라 또 부드러운 힘차게 달려라 요거 요거 하나 장만했고요 무슨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짠! 이것도 미키예요 미키 약간 아이보리로 돼가지고 저번에 선물 받은 거 영상 보셨죠? 네, 이거 어떻게 받았는지 그 영상에 나와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 자세히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쁜 미키 옷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5252 오이 오이 미키 키 오아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러분 패치와 이 프린팅의 조합이 아주 조화롭다 다음은 이츠 마이 백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미국에 있는 그런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아이오이가 아주 오아오아 미쳤어 진짜 눈에 확 띄는 그런 빨간색이 아니에요 약간 톤 다운된 빈티지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이라서 너무 빨가면서 쌈마이 그 느낌 나는 훔쳐보고 있네? 여기는 주머니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노아스토리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저를 보신다면 여러분, 노아스토리 스티커. 받아가세요. 안에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 여기 밴딩 처리가 된 노트북 파우치 수납함? 안에는 그냥 통.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말고는 없어. 많이 이렇게 수납함이 있잖아. 내가 어디가뭐나지 계속 다 뒤져봐야 돼나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이거는 수납함이 딱손 한번 싹! 장점이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여러분. 이 간지! 채우는 간지! 한번 매볼까 학생같죠 여러분? 이렇게 학교가고 싶다! 이렇게. 아! 하나 더 사랑하려니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또 이렇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미니 가방!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까만 까만색이라서 약간 잘안 보이지만 얘가 다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이게 패치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느낌이 달라요! 요 느낌! 복조리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 끈이 달려있어가지고 좀매주면 이렇게 해도 닿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멜 수가 있어 생각보다 되게 여자 같지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해? 도시락 넣어고 다녀도 이쁠 것 같아 도시락 들어있어요 밥먹읍시다 하면서 도시락 꺼내서 잠시만 기다려봐요 꺼내면 도시락도 이렇게 미키 세상에 나 도시락 세상에 이 반찬통 밥통 요거 밖에 안 먹어야 돼 근데 이거 다이어트시이에요 여러분 사상 너무 귀여워고 샀는데 진짜 밥 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미키가 아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자,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자질구리한 것들을 보여 드릴 건데 얘네는 보시면은 왜두개 샀을까요, 제가? 이거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 마지막쯤에 제가 이 벤트로 먼저, 이렇게, 눈앞에 띄는 거는, 그, 시네샵에서 파는, 이거, 미키, 미니. 미키 아니에 미니. 미니 파우치에요, 파우치. 뷰티 파우치. 그, 신발도 던져져 있고, 뭐, 머리띠에, 뭐, 다 던져져 있어요. 이렇게 시네샵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자주 그리한, 이런, 것들은, 홍대에 있는 미키하우스에서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막, 여기가 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미키하우스에 딱 가면, 제품들이 있으니까. 제가 왜 미니 파우치를 구입했을까? 요 여러분, 거는, 그리고 이건 틴 케이스에요 여러분 짠! 리키하우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 틴 케이스에요 틴케이 팀케이스. 잡다구리 한 것들 어? 아니면 막 다꾸 할때 스티커들 한대 넣어가지고 너무 간편하고 깔끔하고 그러겠죠? 뒤에는 둘이 손잡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다음은 음. 네 이렇게 우유병 아 이거 잘안 보이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돼,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키가 레트로하게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우유병. 뭐 한입거리긴 하지만 이 감성이죠 뭐. 저번 제 다꾸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 제 감성을 다 갈아 넣은 그 영상을 보시면은 토이스토리 우디 우유병이 나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우유병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미키하우스 전에 했던 토이하우스에서 구입했던 거고요. 이번엔 미키로 구입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박스. 이렇게 레트로 다방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이거는 이런 식으로다가 선물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짠, 이렇게. 이게 과연 뭘까? 이게 뭘까? 뭐긴 뭐겠어요. 컵이죠. 그럼 왜 이렇게 컵만 보면 컵을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짠, 요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컵이 이뻐야 마실 때 맛있다. 그 다음은 이거. 짠! 딱 붙여가지고 쓸수 있는 그 핸드폰 링 구입해 왔습니다. 이것도 두개 구입했어요. 다음은 에어팟 케이스. 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링도, 링도 같이 들겨져 있고요. 젤리, 젤리, 젤리. 생일 선물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한 번. 어, 요 느낌. 이렇게요 느낌인가봐요. 이렇게. 어, 뭐야? 대가리 못 빠져. 뒤집어져야지. 너무 귀엽죠? 밑에 질도 보들보들하다. 그 다음 이거 뭘까요 여러분 추운 날은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따뜻한 물을 먹으려면 보온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온병 하나 이렇게 또 빈티지 레트로한 오, 너무 영롱서 하죠 여러분 텀블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동이가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동이가 없으면 먹다가 확 뒤집어져서 이게 어, 입술이 이게 뒤집어지게 커진다 빠꾸빡우빠꾸만 빡꼬. 조동이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아주 교양이 이렇게 호로록 짭짭, 호로록 짭짭 맞죠? 은, 물 이태리, 고무 패킹도 되어있어. 고 미끄러지가 이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간 레트로 캐리어 스티커예요 여러분. 그 외국 나갈 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있는, 이렇게 미키마우스 굿즈, 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간다 하면, 너무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얘도 몇개 준비를 했고요 <웃음> 엽서! 엽서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방에다 다닥 다닥 다닥 저놓 얼마나 예쁘게요 스모어에서 자체 제작한 네. 키마우스 포토카드를 사왔습니다 옛날 빈티지 버전 요런, 요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 버전 요 버전 해서 이렇게 포토카드를 준비해왔어요 스모어 마켓에서막 사실 수 있는 포토카드니까 이런 미키하우스가 스모어 마켓이에요 스모어 마켓에서 미키하우스를 열고 토이스토리 하우스, 토이하우스 뭐그 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홀로그램 이렇게 짠 이거랑 이렇게 위키와 미니가 함께 있는 이 카드 미키하우스 가셔가지고 카운터에서 스모어 마켓 팔로우를 하시면 이 퀄리티의 엽서를 한 장씩 주신답니다 근데 당장 가야되겠죠 여러분 엽서는 예쁜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얼마 안하지 않니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거 배찌! 이게 레트로 미키 모양 배찌! 미키 마우스 배찌입니다 배찌를 좋아하는 이유가 가방에 그냥 달아줘도이고 퀄리티가 확 올라갈 때가 있고 옷에 달아줘도 너무나 예쁠 때가 있어요 가방 구입했잖아? 그럼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박아줌으로써 좀더 나만의 가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아크릴 크링을 너무 귀엽죠 여 레트로 스타일 에어팟에다 달아도 너무 예쁘고 에어팟 떡 메모지가 네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떡 메모지 이렇게 두가지 스타일 이렇게 총네가지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 이렇게 또 여기에 스티커도 아주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것도 잘라서 쓰는 스티커데 인이 스타일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 이 레트로 스타일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 사각 스타일도 들어있습니다 잘라서 쓰면 예쁜 스티커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어, 이렇게 다꾸할 때쓸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랩핑지 총 다섯 종으로 열매가 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시험진 안 하실 때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안하나? 학교 다닌 지고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랩핑지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랩핑즈까지 같이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봐요 여러분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오 이벤트를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이 박스! 럭키박스처럼 제가 여러 가지 구성 제가 갖고 있는 소장품들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제 럭키박스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시냐면 유튜브에다가 그냥 한 마디씩 적어주세요 항상 적어주셨듯이 이거는 랜덤 추첨! 추첨뽑기 뽑기! 어, 뽑기는 인스타 라방에서 할 예정이고요 뽑는 거를 이렇실 보여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또 믿으시니까 어차피 뽑으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제가 당첨 여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마감을 할 거냐면, 일단 일정은 제가 더보기란에, 더보기란을 보시고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일정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인스타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키마우스 럭키 박스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3천명이 넘게 계시는 분들이 어, 댓글을 다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주 뒤집어지기 힘들겠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로 팔로우도, 많이많이 많이 해주시고 라방도 같이 보시고 어, 재밌는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 지금까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음에 다다음주쯤 또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제가 만든 월간 굿즈 콘텐츠가 발행이 될 건데요 또 선물을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구독 하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이벤트에 있는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추워라 안한거 없니? 놀 티셔츠 샀어요 여러분